땅당량의 물은 꾸준하니 만져서 부드러울 때는 항시 물을 좀씩 줄수 있는 이렇게 단단할 때는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다유광입니다 오늘은 뭐 가을에 전체적으로 꽃 관리를 하면서 아 지금 창들이 굉장히 색깔이 점점 들어오고 있고 또 예뻐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가을 창들의 물들이는 법이라든가 아 우리가 도형 동형식물이나하형 식물로 구분을 하면 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동영종 에 가깝습니다 아 지금부터 뿌리들이 많이 활착을 하고 그러니까 아, 분갈이를 했다든가 아니면 아, 이미 심은지가 1개월 이상 된 꽃들은 아, 지금 한참 또 뿌리를 새 뿌리를 많이 내려요 우리 국민다육 같은 경우는 화영 다육이기 때문에 지금 뿌리들이 서서히 안 움직이기 때문에 물을 가급적 안 줘야 되고 주시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또 몸을 달궈야 또 겨울에 이쁜 색을 보니까 하지만 이 창들은 지금 한참 뿌리가 움직입니다. 뿌리가 움직이면서도 기온이 차기 때문에 자기 본연에 가지고 있는 몸의 색깔을 지금 한참 발산을 하기 때문에 요즘 며칠 사이에 꽃들이 많이 이뻐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꽃도 좀 구경도 하시고 장들도 지금 저희들이 키워보면 지금부터 성장을 해서 아마 이듬해 3, 4월까지 이쁜 색을 내면서도 꽃들이 성장을 하는 그래서 그만큼 또 물관리를 해줘야 되는 물관리 를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물을 안 준다든가 이러면 어, 꽃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제일 밑단하고 그 다음 단하고 3단 4단으로 가면서 이게 연꽃처럼 부드럽게 같이 성장이 돼 줘야 돼요이 로제트가 근데 제때 물을 안주거나 이러면은 가의 입은 큰데 어, 안에 입이 줄어, 줄어들어서 화형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창 음,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흙에 본인들의 흙을 본인들이 잘 아니까 지금 한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뿌리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을 과하게 주시지는 마시고 어차피 색감을 보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 적당량의 물은 꾸준하니 만져서 부드러울 때는 항시 물을 좀씩 줄수 있는 이렇게 단단할 때는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꽃도 지금 보면은 간 입장은 크는데 속 입장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물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꽃이 자연스럽게 얼굴이 전체적으로 딱너비가 어, 맞아 줘야 이 창들은 이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물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창들 지금 가을에 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너무 많지만 않다면 지속적으로 물을 꾸준하니 한 번에 많은 양을 주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또이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면 오후, 오후 타임에 물을 주시게 되면 이 몸에 물기가 있으면은 저녁에 냉기하고 만나서 색감이 빨리 들어옵니다. 우리가 겨울에 창들 그 몸에 색을 내려면은 스프레이를 합니다. 추울 때. 그러면 색감이 훨씬 빨리 다른 꽃보다 이쁘게 자연적인 색깔이 빨리 나오니까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정도는 이 창이 정확하니 어, 하향 식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어, 겨울에 이 꽃들이 제일 잘 크고 겨울에 또 새끼를 다 깝니다 이 창들이 여름에 까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는 가급적 창은 물을 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 우리가 두들 계열의 하향 식물을 동양식종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창 종류도 저희들이 키워보니까 거의 동양종 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쁜 색도 나오고 겨울에 성장도 하고 모든 꽃에 또 창을 키워 보시면 겨울에 큰 이미 성장한 꽃들은 겨울에 이새끼를 합니다 여름에는 절대 새끼 안칩니다 그래서 이 창도 동양종에 가깝고 동양종이라고 봐야 되고 또동양종 스타일로 키우시면 아,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오늘 또뭐 저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을에 딱히 뭐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 꽃을 보면서 물이 부족한다든가 아니면은 아 햇빛을 좀더 써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통풍을 해야 된다든가 지금 이거는 하우스 안에 치 꽃들입니다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색깔이 지금 굉장히 요 며칠 사이에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꽃을 지속적으로 물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소리고 또 이제 국민다육 같은 경우는 아 지금 밖에 다 있습니다만은 국민이들은 지금 물관리를 가급적 줄여야 됩니다